이큰 세상, 이큰 타라입니다. 네, 오늘은요, 양력 4월 개띠 운세를 갖다가 한번 살펴볼까 해요. 일단, 금전은 4월 달에 들어갈 때는 많은 것 같은데, 음, 들어갈 때는 많다. 음, 그렇지만 어, 가진 돈이 그렇게 여유있지는 않지만, 딱히 근데 갑작스럽게 돈 나갈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는 거죠. 어. 그리고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음, 좀 자, 방해물이 장애되는 것들이 많겠다. 그게 뭐라 뭐 때문이냐라고 한다면요. 은 음, 생각지도 못한 것들로 인해서 조금 지연은 되겠다라는 거죠. 어. 여기는요. 쭉, 어, 조금 사업 같은 거나 확장하는 거 있으면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아,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요 은 신중을 기해야지 잘못했다가는요 나한테 안 좋은 수도 생길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아요 이동수가 있을 수 있고요 음, 이동이나 주거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 어, 직장이 바뀔 수도 있고 음, 그럴 수 있는 운이다라는 거죠 아니면 어, 주변 사람들하고, 약간의 마찰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어, 전반적인 운은 여러분한테 길하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왜 그런가? 라고 하면요. 어, 개띠가, 어, 토끼와 용을 만났다라고 한다면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 뭐 문제가 있더라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음, 저기, 막, 내가 취할 거는 취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어. 자 금전적인 문제는요 갑자기 나가고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어, 어쩔 수 없는 거음어쩔 가족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어 사회라고 한다면 세금 일 수도 있고 겠 어, 그런 것들이 에 세금 아니면 아니면은 어 건강 문제로 인해서 돈이 나갈 수 있고 건강 문제로 왜 돈이 나가요 라고 한다면 은 어. 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플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 그래서 갑작스럽게 돈쓸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어, 그래도 금전 관리는 돈을 써 돈을 쓰면 괜찮아지나요라고 하면은 괜찮아지니까 어 괜찮아지니까 그렇겠죠? 어 저기 막 금전적인 문제는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렇게 좋지도 않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갖다 벌리지만 않는다면 나쁜 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그, 오래전서도 금전적으로 쪼들리고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언제까지인데요? 라고 한다면은, 어, 개때 분들이요 올해가 뭐 인연적인 면인이나 이런 걸로는 좋을 수는 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만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라는 거예요 고통이 살짝 따를 수는 있겠다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운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음 자왠 장애가 많아요. 장애가 많지만 여러분들이 잘 헤쳐 나간다. 왜냐 그러면은요 인재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신중하게 임하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되게 신중하게 임하게 된다. 그렇지만 조금 힘들지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만약에 직장인이다라고 한다면은 이동수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그 머물고 있는 곳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의견의 일치가 잘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직장을 갔다가 이동하고 싶은데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고 조금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말도 안하게 되고 좀 우울한 감이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지만 다 해결이 때가 되면 다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좋아요. 그렇지만 좋은 결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의 어 분주하다, 동분서주하다라고 봐요. 힘들고 동분서주하고 이제 결국은 해피엔딩이 되겠다 4월 달에는. 음. 애정적인 만약에 취업을 원할 취업을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취업도 가능할 수 있겠다 근데 첫 번에 딱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회사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일단은 들어가다, 보, 들어가서 일하다 보면 조금 적응이 안 돼서 힘들기도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좀 좋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그 이직이나 이사를 갔다가 고려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신중하게 결정해야겠다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지금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어 여러분들이 어쩌면 은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옮기고 싶어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옮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나쁘지 않아요 음. 지금, 있는, 지금 있는 자리도 나쁘지 않고, 옮기는 자리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좀, 어, 그, 운이 들어와서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데, 운이 들어와서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데, 음, 움직여도 괜찮고, 움직이지도 않아도 괜찮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토끼 헤어서 그래요. 어, 토끼 해서 어, 저기, 막, 움직,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몰입하고 일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더 주어지는 게 아닌가. 음, 그렇게 보여지네요. 뭐, 다야 그렇습니까? 어, 그렇지만, 어, 저기, 막, 그,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어, 눈치는 볼수 있겠다라고 봐요. 어 100% 다내 맘에 쏙 들고 편하지는 않아 어. 그렇지만 그거를 감 내가 괜찮다가 하는거는 그거 갖다 충분히 이겨내고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환경을 갖다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모, 어, 몰아갈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거지 내가 그랬잖아요. 옮겨도 괜찮고 안 옮겨도 어, 저 괜찮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거기 가서도 거기 나름대로의 고충은 있어요 음 어딜 가든 고충은 있다. 고충의 좀 장르만 다를 뿐이지 고충은 있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그러한 고충이 있다 하더라도 이 개면연에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좋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려나가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4월 달에는 자꾸 마음이 불안하고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겠다. 음. 자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너무 무리한 확장을 갖다가 어,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뭐. 그냥 있는 것을 현상을 갖다가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요 은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바꾸게 되면 여러분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져요 어, 왜 그러냐면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하나를 갖다 더 오픈을 한 만큼 여러분들이 일에 너무 몰두해서 살아 살, 사는 시기가 되지 않겠나 어떤 즐거움은 일도 없을 수 있어요 일에 몰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음, 그렇다 바쁜, 바쁜 한 달이 되겠다 공사 다망하다 4월달은 음, 개띠한테 4월달은 자 그렇다고 애정적인 면에서는요 괜찮아요 어, 한 번의 고비는 있을 수 있겠으나 어, 한 번의 고비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 라고 한다면은 어, 지금 현재 있는 연인하고 어, 어, 뭐 속을 좀 모르겠다 그래야 되나 어. 자꾸 연락도 조금 잘 안되고 연락이 된다 연락이 되기는 되도 피드백이 늦고 이러니까 얘가 나를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조금 어~ 뭐~ 생각도 많아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기도 하겠지만 뭐 딱히 애정 정선에는 큰 문제는 없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일하는데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결혼 정년기에 계신 분들은요 어쩌면은 지금 겨, 지금 저기 막 어,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만나기도 하겠지만 이 똑같아요. 한 번의 고비는 맞을 수 있겠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요 어, 아무리 내가 결혼할 상대를 만난다 하더라도 어, 만난다 하. 하더라도 이게 솔직히 어, 부담스러우면은. 어. 있는 거거든요 어, 과연 내가 맞게 선택하고 맞게 가고 있는 건가 라는 어떠한 고민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저거라는 거죠 왜냐면은 조금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다를 수 있고 과연 내가 이 사람하고 행복할 수 있는지 어떠한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조금 고민 고민은 될수 있겠다 그래서 개중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음, 아 그냥 어. 그뭐 연인보다는 일단은 알아가 보자, 어, 알아가 보자. 뭐 결혼보다는 그냥 알아가는 형태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아, 어, 깜짝이기 어, 어, 죄송합니다. 어, 이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까똑 그래서 어, 죄송합니다. 어, 아무튼 몰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까똑 가니까 죄송, 죄송. 음, 자 그렇다고 만에 가정이 계신 분들은요, 좀 조심해야겠다. 왜 그런데요? 라면 어떠한 유혹이 다가올 음. 수도 있는 운이에요. 가정이 있으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쵸? 잘못 까딱하다가든 아웃 될 수도 있고, 근데 아웃까지는 안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여파가 조금 크게 올 수도 있겠다. 왜요라고 한다면은요, 음, 상대방에서 여러분. 안나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지. 어,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고 심각한 경우라면 이별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게더 좋나요? 라고 하면은요. 네, 지금 현재 가정이잖아요. 근데 이 지금 여러분들의 결혼하신 분들은, 그래도 가정이 있다 보면, 사, 그, 내 배우자가 나를 갖다가, 나를 위해서 희생한 부분도 되게 많을 거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이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로맨스가 생긴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 위해서 희생을 하지 않아요. 음, 그냥 나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까딱하다간 버려질 공산도 없, 어, 없지는 없 않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요 은 생각을 해보세요 조강지처 아니면 내 남편을 버리고 나한테 오는데 어 이걸 갖다 가 기뻐라 해요? 언젠가 얘도 나 버릴 거라는 생각이 그 사람 머릿속에 지배적으로 있지 않겠어요? 지금은 비록 좋다 하겠지만 그러니까 조심해라 까딱하다가는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내 가정도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암튼 조금 어 내로란 불이라고 어 불륜의 기운이 조금 들어온다라고 봐요. 자 그리고 만약에 돌싱이신 분들 돌싱이신 분들은요 어, 저기 막 애인이 생길 수도 있는 운이긴 한데 그 사람의 마음 어,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살짝 불안하고 계속 이 사람하고 가야 되는 건지 아 이제 와서 뭐 누구를 사귀냐 어, 그냥 아 그냥 혼자도 나쁘지 않은데 그냥 혼자 혼자 그냥 지내는 그냥 혼자 살까 뭐 이렇게 갈등이 오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내가 너무 나도 이제 너무 나이가 많고 누군가를 같이 누군가하고 같이 가기도 좀 그렇지 않나 어 귀찮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그러나 뭐 나쁘진 않아요. 어 그냥 가볍게 연애하는 건 나쁘지 않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어뭐뭐 뭐 만나서 사귄다고 뭐다 결혼 하나요? 그건 아니지. 어, 일단은 사람을 갖다가 알아보고 그러면은 만약에 그 사람하고 저기 사귀게 괜찮나요? 라고 한다면 네, 나쁘지 않아요. 어, 뭐 간만에 달달한 연애를 할 수도 있겠네. 돌싱인 분들은. 음, 그러니까 이 연애 운이 들어왔다 해가지고 다 어, 나쁘고 다 좋고 그런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나이에 따라서 다르다. 어, 이 개띠분들은요. 지금 가정이 계신 분들은 조금 조심해야겠다. 남녀 불문하고 음, 남자라고 바람을 덮이고 여자라고 안 피우라는 그런 서리가는 이제는 버려야 될 시기가 아닌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암튼 개띠 운세는 여기까지 하고서요 개띠 5월달 운세는 다음달 이맘때쯤에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달에 또 뵈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